여러분 회사 소개서를 만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만들고 싶으신가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이렇게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지를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내용들도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는지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망피티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연이 있는지 보고 그 사연에 맞춰서 어떻게 변화하는 과정이 있었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강사님 지난해 연세대 강의에서 만나뵙었던 김정아입니다아네망피티 응모해봅니다 당첨되지 않더라도 열심히 영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보내주셨는데요 이분께서 어떤 자료를 보내주셨냐면 자 이런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회사 소개서의 표지 그리고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요 일단 이렇게 그냥 글로만 적혀져 있는 그런 자료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부 다 보여주시기는 좀 애매해서 그냥 있는 자료를 가지고 보내주신 것 같은데 자 여기 있는 이런 자료들을 제가 쓱다 보니까 이거를 표현하는 방법만 좀잘 알아도 꽤 괜찮게 나오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자료들을 어떻게 수정을 하고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지를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회사 소개서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한다면 일단 표지 그리고 회사에 대한 개요,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차별성, 제품 소개, 운영계획, 연혁 인증, 마무리 뭐 여러 가지 어, 적어야 될 것이 많은데요 물론 이것을 다 적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춰서 달라지겠죠?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봤었던 그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으면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애초에 보내주셨던 것 자체가 생각보다 양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표현하는 데는 좀 어려움은 있었어요 방금 전에 봤었던 그 자료를 어떤 식으로 구성을 했는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일 먼저 표지가 들어가야 되겠더라고요. 그 표지를 먼저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주 새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회사인지에 대한 그 내용들을 적어보고자 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엄마의 마음이 빚어낸 제품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렇게 글도 이렇게 있는데 사실 여기 있는 이 글을 그대로 쓰면 안 돼요.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부분들만 쏙쏙 뽑아가지고 넣어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자료도 사실 뒤에 있는 이 자료랑 똑같거든요? 주 새벽에 걸어온 길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이 회사의 차별성이 무엇이냐 라고 할때 향기로움. 아름다움 안전함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냥 되어 있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차별성이 향기롭고 아름답고 안전함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좀 애매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표현 방법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yes, no 이런 형태로 바꿔봤고요 그리고 새벽이 걸어온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재료는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사실 이것들이 좀 구분을 하자면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면 어떤 거는 인증에 대한 획득 수상에 관련된 것들이 되어 있고요 어떤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뭔가 선정이 됐다든지 좀 굵직굵직한 것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굵직굵직한 것을 따로 빼고 그리고 인증하는 것도 따로 빼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굵직굵직한 거를 따로 빼고요 그리고 인증샷이라고 하죠 그런 인증을 할 만한 그런 것들을 따로 뺐는데 오늘 자료에는 이 인증샷은 없어요 제가 아무래도 이런 자료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까 전에 초반에 설명해 드렸던 그 부분들이었어요 자이 자료를 봤을 때 훨씬 더 나아졌죠 왜냐면은 이 새벽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주로 내세우는 게 아무래도 친환경적인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배경 이미지를 좀 뭔가 초록초록한 느낌으로 바꿔봤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색깔이라든지 이런 도형들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배경 이미지를 하나 집어넣고요 그리고 여기에 도형을 삽입해보도록 할게요 삽입 도형에 들어가서 여기 에 있는 이 직사각형 도형을 일단 이렇게 크게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같은 경우에는 전편집이라고 하는 기능을 쓸수 있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여기에 전편집이라고 있는데 이 전편집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상하좌우 이 대각선 꼭지점에 검정색 점이 생기게 되는데 이 검정색 점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점을 선택하셔서 왼쪽으로 이동시켜 주시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움직인 다음에 마우스 바깥쪽을 똑 눌러주시면 이렇게 도형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요거 색상은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셔서 선 없음 저는 그라데이션 채우기로 했거든요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누르면 이렇게 색상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중간에 있는 이 중지점 두 개를 일단 없애주고 한쪽에 있는 색상을 흰색 둘다 흰색으로 바꿔준 뒤에 투명도 52% 정도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리고 각도도 좀 바꿔서 자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그럼 왼쪽은 밝은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좀 투명해지는 듯한 느낌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그다음 오른쪽 상단이랑 하단에 삼각형 도형들을 삽입해 볼 거예요. 도형 삼각형 도형을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왼쪽에도 하나 더 그릴게요. 자 이거는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누른 채 하나만 더 복사를 해서 좀 작게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도 복사를 할 거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컨트롤 키 누른 채 이동시켜서 여기 보시면은 상단에 노란 점 보이시죠? 이 노란 점을 움직여서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전 배치를 해줍니다 꼭 똑같이 안 해도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색상을 바꿔볼 건데 색상은 저는 그냥 기본 색상을 쓸 거예요. 자 일단 선 없음 하시고 여기 있는 이 초록색들 중에서 추출을 하셔도 되는데 여기 색 보면 오른쪽 상단에 이 초록색 보이시죠? 저는 이 초록색을 썼거든요. 이렇게 하나, 요거는 좀더 이런 색 어때요? 자 이렇게 바꾸니까 모양이 좀 나왔죠? 자그 다음 여기 안쪽에 텍스트 상자들을 삽입을 해줄 건데요 텍스트 상자 일단 삽입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도형만을 삽입해서 만든 자료인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한번 넣어볼게요 굳이 안 넣어도 되는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애니메이션도 넣어보는 게 좋겠죠? 저는 애니메이션을 일단 어떻게 넣을 거냐면 뒤에 있는 이미지는 그대로 냅둔 상태에서 앞에 있는 이 도형들만 애니메이션이 나올 수 있게끔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요거부터 넣어볼게요 이거는 밝기 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있는 이 자료는 날아오기를 할 건데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죠? 효과 옵션 오른쪽에 눌러 보시면은 방향을 오른쪽 위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서 됐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두 개도요 날아오기를 해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듯이 만들어 봤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애니메이션이 1, 2, 3, 3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가 클릭하는 대로 순서대로 나오는 건데요 저는 이것을 한꺼번에 나올 수 있게끔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 여기 상단에 있는 애니메이션 창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누르셔서 지금 여기 있는 이등변 삼각형들과 이 직사각형 이네가지의 애니메이션이 한꺼번에 작동할 수 있도록 여기에 있는 클릭할 때가 아닌 이전 효과와 함께 라고 하는 것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즉0 제가 클릭하지 않아도 한꺼번에 애니메이션이 작동이 된다는 뜻이죠 자, 이 텍스트 상자 그대로 선택하셔서 밝기 변화 누르신 다음에 다시 한번 애니메이션 창. 방금 전에 도형들이 있었잖아요. 그 도형 바로 다음에 나올 수 있게끔 하려면 이전 효과와 함께가 아닌 이전 효과 다음에 라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눌러주시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건데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네요. 어떤가요? 생각보다 표지 만드는 것 어렵지 않죠? 뒤에 있는 이 도형, 흰색 도형을 포인트로 잡아서 만드시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표지 같이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제품을 강조하는 것보단 아무래도 우리 회사의 가치를 좀더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의 마음으로 비전을 화장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내용들은 새벽에 응집된 맑은 기운을 담은 제품이라고 됐는데 더 짧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뭐 심플 앤 슬로우라고 하는 건 빼버렸습니다 좀 관련이 없는 것 같아서요 자 빼버리니까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미지를 제일 먼저 넣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도형을 집어 넣을 거예요 삽입 도형 사각형 도형을 이렇게 아래쪽에 넣어 줄 거고요 그리고 위쪽에 육각형 도형을 삽입하도록 할게요 삽입 도형 육각형 도형을 선택해서 이렇게 쉬프트 키를 누른 채 일단 하나 삽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셔서 이 도형의 색상을 선 없음 흰색으로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안쪽에다가 아이콘과 텍스트 상자를 삽입해주도록 할게요 자 아이콘과 텍스트 상자를 삽입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 자료를 오른쪽으로 두 번만 복사하면 되겠네요 오른쪽으로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른 채 이동시켜서 복사 한번더 복사를 하면 끝 나는 겁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이렇게 만드시고 안쪽에 있는 아이콘과 그리고 텍스트를 바꿔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파워포인트 최신 버전에서는 마우스 오른쪽 그래픽 변경을 누르시면 여기서 아이콘에서 라고 하는 것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기 안에서 있는 다양한 아이콘으로 바꿔주실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일단 이렇게 눌러서 삽입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색깔까지 그대로 입혀지기 때문에 훨씬 더 어, 간편하게 아이콘을 바꿔줄 수 있게 됩니다 자, 애니메이션을 넣을 때는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도형부터 넣어 줄 건데요 애니메이션 날아오기를 눌러 주도록 할게요 날아오기 안쪽에 있는 육각형 도형과 텍스트 상자 아이콘에 애니메이션을 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밝기 변화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것도 밝기 변화 마지막 밝기 변화를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다 순서대로 나오는 것을 볼수 있는데 저는 제가 굳이 클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순서대로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줄게요 애니메이션 창에 들어가면 지금 여기 보면 은 클릭할 때마다 나올 수 있게 되어 있죠 하나하나 다 클릭할 때가 아닌 이전 효과 다음에를 눌러 주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자 이것도 이전 효과 다음에 또세개 선택해서 이전 효과 다음에 마지막 아래쪽에 있는 이 세가지까지 이전 효과 다음해를 눌러주시면 그렇게 순서대로 쭉 나오는 것을 볼수 있어요 볼게요 자 어떤가요? 자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내용들과 그리고 회사 속에서 안에 들어가는 표현들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번 자료를 만들 때 굳이 틀에 맞지 않고 좀더 자유롭게 만들어 봤는데 이거는 만드는 사람의 방식이나 그리고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일단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큰 이미지 하나를 집어넣고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서 제작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또한 지금 만든 이 자료는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고 어떤 형태로 됐는지 하나하나 분석해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도 회사 속에서 충분히 잘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번째 망 p 티 콘테스트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